어 안녕하세요 담원 원딜 맡고 있는 뉴클리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저희가 어 플레인 스테이지 4승 0패를 했는데 다음 이제 5판 3사원 경기도 나왔거든요 그 아직 기쁘다고 생각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 다음 남은 경기도 마저 잘 치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첫날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또그 긴장해서 나온 실수 플레이로 또 실수에 실수가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압박감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이제 코치님이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고 그냥 너네 하던 대로 편하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해주셨고 또제 스스로도 어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긴장을 좀덜할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, 제가 생각해도 근데 첫 경기는 굉장히 첫날 첫 경기는 굉장히 좀 많이 못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.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. 그냥 저는 앞으로 남은 경기 잘하면뭐될것 같아요. 어, 경기장 경기장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크게 그렇게 막 바뀐 것 같진 않고 그냥 되게 되게 반가운 느낌이에요. 제 2의 고향을 온 느낌. 네. 어, 언제 경기요? 내네 경기 중에. 내네 경기 중에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 맨 처음 경기가 아마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. 그때 굉장히 압박감이 심했었고 시야도 굉장히 좁아졌었어서 네, 그때를 꼽고 싶어요 음 딱히 그거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누구를 만나든 다 자신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... 하원이가 도벽을 들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솔로랭크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또 그게 이슈가 됐는데 저는 그런... 뭐 도벽을 들면서 또 잘하니까 잘하니, 저는 믿고... 믿고 도벽 들라고 <웃음>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블라디는 항상 저희가 자신있게 쓰던 픽이니까 뭐 블라디를 할 상황이 뭐 되면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... 저희가... 잘 모르겠어요 아 첫날에도 썼 블라디를 쓰지 않았었나? 썼던 것 같은데 어 블라디... 뭐자 저희 뭐다 자신있게 쓸수 있는 픽이라서 네. 음... 카이사... 카이사... 될까. 카이사는 그냥 이제 다른 원딜 샘플들이 넘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카이사가 굉장히 무난하고 좋은 피기라고 생각해요. 생존기도 좋고. 어 감독님 이개관에서 가신 것 저도 어제인가 오늘 오늘 당일 알았는데 어 될까 그냥 걱정 안 하고 보셨겠죠? 네. 어, 저희가 유럽까지 와서 경기하는 거 지켜봐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아직 경기들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룹 스테이지도 꼭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싶고 어, 또 계속 지켜봐 주시면 더 재밌는 경기 할수 있도록 어, 최선을 다해서 진짜 준비해 보겠습니다.